저는 이윤하라고 하고요.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어요. 오. TV 보면 자동 주문 얼마? 이게 <웃음> 저예요. 네, 제가 하는 일이에요.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지방 이식 여기는 지방 흡입. 오 오. 토이거 거의 실종 상태네 음. 대박. 제가 기대한 수준의 이상 이상인데? 그니 응. 어떻게? 대박. 아, 진짜 저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. 뭐 세상 대박이다. 오 진짜 대박이에요. <웃음> 지금 수술한 지딱두달차 됐고요. 아 결과만 말씀드리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<웃음> 먼저 물어보겠습니다. 네. 치킨 삼겹살. 삼겹살. 맥주 소주. 맥주. 자, 이제 좀세질가 하겠습니다. 네. 토마, 토마토. 토마토 맛 토. 뭐를 드시겠어요? 토마... 토마토 <웃음> 왜? 아, 왜 그냥 형체가 더 중요해요 전그 <웃음> 네, 네, 네. 초콜릿 맛 개구리 개구리 맛 초콜릿, 초콜릿. 어, 이것도 개구리 맛초콜렛전 형체가 중요하니까 트름이 방귀 소리. 방귀가 트름 소리. 아니 방귀 소리 <웃음> 왜요? 그냥 아. 여긴 마지막에 자존심이에요 팔만대장경 다읽기대장내시경 어? 아, 팔만번하기 <웃음> 저는 팔만대장경 다읽기요아전 저는 국문과다 어?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하기 진짜 먹었는데 소문 안나게 <웃음> <웃음> 진짜 먹었는데 소문 안나게 진짜 <웃음> 먹었는데 소문 안나게 더러워! 그냥 진짜 먹고 소문 안 나는 게더전 체면이 중요하니까요. 아 더러워! 이걸 왜 선택해야 돼? <목소리> 남친한테 껄떡대는 <목소리> 여사친 응. 여사친한테 껄떡대는 남친 <웃음> 남친한테 껄떡대는 여사친 네아 어, 왜요? 제 남친이 껄떡 떼는 것보단 낫잖아요. 아 그렇군. 어네네 그렇죠. 좀 쎕니다. 네. 친구 애인과 바람. <웃음> 애인, 애인 친구가. 친구 애인 애인 아. 애인 친구가 바라. <웃음> 어차피 상처 줄 거라면 <웃음> 친구 말고 애인 친구한테. 아뭘까 우정을 끝까지. 네네 네. 사랑. 네, 네. <웃음> 이게 과연 우정과 사랑의 개념인지 모르죠. 둘다 박살 난것 같지만요. 남자가 있어요. 네. 존잘 모자. 존못 꿀잼. <웃음> 존못 꿀잼. 어 그래요? 네. 아, 왜요? 존잘 노잼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<웃음> 빨리 헤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냥 존못 꿀잼이 더 낫지 않을까. 알뎌 수가 때... 없 네, 그 만나기가 싫던데요. 생김로 정말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우리. 그렇게 다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요. 네막 데이트 막 뻥쳐서 막 거절하고 막 이랬거든요 종목 꿀잼 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받아봤지만 종목 꿀잼 어? 유분여식 영 남편이 안 보는 거 이거 정말 세요 마지막에 친구 팬티 안에 남친 손 남친 팬티 안에 친구 손 남친 팬티 안에 친구 손 그걸 보는 게 낫다? 네 남친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<웃음> 남들이 껄떡다는게 낫다. 어떠셨어요, 밸런스 게임? 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요. 그냥 다 싫으네요. <웃음> 상상이니까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구독, 구독 눌러주세요.